어허하허하 음하 음하 음하 음사 음하 음하 음지 음하 음하 음하 음하 음하 음하 음하 음하 음하 음하 음하 음하 음가 아니죠? 하 음하 1하 음하 음하 음하 네하 음하 음하 음하 음하 음하 음하 리고 음하 음하 음하 음하 음하 음하 음 이시 응? 음. 일곱시나 이랬 음. 그렇죠. 그렇지. 그리고 세포 분량은 간격이 흡수해 는 뒤, A, C, 아, C, 여기 있구나, C. C, 네, 맞아요. 여기 한번 다시, 전주후 말, 간, 써주면? 음. 간, 음. 잘했어 어, 응, 응. 응. 응.